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가장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현재 아무것도 사지 않고 현금을 들고 대기 중인 분들, 임대를 얻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최고의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부동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유튜브를 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의 내용들이 미분양 할인 판매 구입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많이 봤을 겁니다. 10%, 15%, 뭐 20%, 25%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뭐 안정화를 찾고 있다. 동결되었다. 그리고 뭐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제 금리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기존에 투자를 했는 분들이 금리가 하락된다면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이 현 입장에서 금리가 낮다고 해서 과연 구입을 할까요? 대부분 아파트 금액이 높아서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 시절 갈곳 없는 돈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리고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로 많이 움직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너도나도 뉴스에서 현재 아파트 구입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너도나도 떠들면서 유튜브와 뉴스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들도 많고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우 같은 경우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재개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이 풀렸죠. 돈이 풀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자. 또 그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 투자를 했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에 아무것도 모르고 뒤늦게 그런매고 장에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현재 부동산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만촌동 아파트 2억 3억짜리가 8억 9억에 상승했고 재개발이 되면서 서구 북구의 주택가격들이 400, 500하던 주택들이 1000만원, 150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재개발 보상금을 그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그 주택가격이 아직도 재개발 가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호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에서 현재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아예 폭락을 한번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게 오리지널 부동산의 연착륙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연착륙 경착륙 사실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착륙을 하느냐 급작스럽게 착륙을 하느냐 안전하게 착륙한다면 연착륙이고 급상승해서 급락하는 상황을 경착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서 배울 것은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것만 배우지 실질적으로 크게 배울 게 없죠. 단지 머리 털라고 대구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미친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 정도만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업을 합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실무적인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경제적인 공부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은 알 수가 없고 단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억의 돈을 날리거나 수억의 돈을 날리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어도 아니면 이론적인 경험이 있어도 갑작스런 부동산 동향에 의해서 급변하는 부동산의 동향에 의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기분이 좋고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더욱더 기분은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안 상하고를 떠나서 사실 급변하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망연자실하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내년에 폭락한다 올초에 폭락한다 내후년에 폭락한다 대한민국의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실제 점쟁이들 수입은 늘어나고 손님들은 많아지고 점집을 하려고 사무실을 얻거나 원룸을 얻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에서 자주우지에 만이 되는 것들이 돈과 성공 그리고 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사람도 믿지 않지만 신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로또를 천원이라도 주고 사야 당첨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에서도 확률이라는 게 있지만 은 전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은 제로죠. 제로만 아니면 된다. 단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노력을 해야 된다. 단지 그 노력이 내주업의 관계없이 시간이 남을 때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내 주업에 영향을 끼치면서 까지 0.00001%의 확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보지시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절미하고 요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야 아파트 계속해서 저도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아무나한테 물어보면 아무 얘기나 막 하겠죠 때문에 그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옆집의 아저씨, 윗집의 아줌마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르게 동네 사람들끼리 다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는 사람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또한번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경험이 있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 내용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미분양 할인 판매는 예전 2008, 년도에 10년도에 실제 미분양을 했는 프로테이지 분양 금액의 30에서 40% 예전에는 25%, 30% 순차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순차적으로 10%, 20% 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할인 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를 했는 금액은 43%까지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군 브랜드의 아파트였고 마찬가지 기존 분양이 다 되었는 아파트. 오리지널 자녀 세대라고 말하고 별로 남지 않는 세대수의 미분양 할인판매 그조차 실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구입을 못했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마찬가지 현재 달수구에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했는 미분양 할인판매 지금 현재 아파트의 세대수가 500세대든 1000세대든 간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위치가 좋은 선호지역을 많이 찾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파트 세대수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들도 구축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고 구축아파트는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폭락할 수 있다. 왜? 계속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부분과 급사성했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는다. 단지 막차를 탔는 분들. 추경매수를 했는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할인팜에 마찬가지 신축이라도 천세대, 5 0 0세대를 떠나서 상권이 받쳐주거나 위치가 좋거나 역세권인 곳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뭐수성구 별거 없지만은 범무동만촌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학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는 수성구라고 해서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액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세대수가 큰 세대수, 작은 세대수 어떤 세대수를 구입해야 되느냐 저는 평균적으로 예전에 큰평수의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구입했다면은 이왕이면 세대수도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컴평수 보다는 가장 선호하는 32세평의 아파트 3 4평의 아파트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5평 적은 아파트 마찬가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금액에 맞춰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은 25평 마찬가지 33평과 동일하게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같이 가격 상승을 했는 상황에서 25평이 정말 저렴하지 않다면 은 굳이 22, 세평의 아파트보다는 32, 세평의 아파트가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40평이 넘는, 70평이 넘는 아파트의 세대수는 실질적으로 찾는 사람, 결국 수요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이번 겨울 난방비용이 상승해서 나름대로 큰 곤욕을 겪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학습효과에 아주 민감하고 군중심리에 더욱더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뜨거운 물에 손을 갖다 대보고 물이 뜨겁다고 생각하면 물을 겁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동일하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3 2세평의 아파트가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역세권 아파트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기 세력들이 현재 엄청나게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가장 저렴할 때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는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 소위 말해서 30에서 40%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달서구의 미분양 아파트 진행을 해봤지만 눈감고 아웅하단집피이 장난 아닌 장난을 찾는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인들과 논의를 하고 많은 지인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물어보고 논평을 하고 최악의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까지 논의를 해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1000세대든 500세대든 700세대든 아파트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따라 들어갑니다. 상가야 그 빈도가 낮지만은 오피스텔 빈도는 적어도 10% 20% 까지 같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피스텔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할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는게 70% 최소 70% 의 에코티가 발생이 되고 실제 그 70% 를 넘겨야 수익이 발생된다 그래서 70% 까지는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 되거나 기존에 70% 이상 분양이 되었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 세대수와또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는 오피스텔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빈도가 기본적으로 20% 정도 적어도 뭐 많게는 25% 정도까지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죠. 우리가 미분양 할인판매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분양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00% 속에 50%, 20%, 10%, 뭐 25%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은 실제 100%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익금을 기준으로 100으로 잡는다면 오피스텔이 10%가 있던 20%가 있던 과연 현 입장에서 미분양 낳는 아파트도 할인 판매를 해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오피스텔을 할인 판매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인 판매로 매매가 될 것이냐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틀려지는 것인데요. 그런 와중에 70%를 넘겨서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묶어서 70% 80%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은 좀 많이 저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달서구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들 미분양 할인 판매가 30%든 40%든 50%까지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구입했는 아파트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가 또 중요하죠. 정상적으로 분양했는 아파트가 50%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5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에 돈을 깎아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분양을 했을 때는 그렇게 50%로 분양이 남았다면 나머지 50%의 어떤 미분양 할인 판매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20%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빼야 됩니다. 그 20%를 빼면 결국은 30%. 그러면 결국은 이 30%에서 70%를 넘기기 위해서는 20%, 소위 말해서 20%가 정상적인 가격이어야 된다. 예, 정상적인 가격이어야 된다면 은 기본적으로 40% 할인을 받든 30% 할인을 받든 뭐 40%, 50%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상가격의 70%까지 만들어지고 나야 소위 말해서 우리가 30%가 남았는 부분에서 다시 50%든 40%든 할인 판매를 진행을 하게 돼서 구입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오피스텔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저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뭐 전문가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논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미분양 판매,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70% 이상의 정상적으로 분양을 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나머지 30%의 아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40%이든 50%를 할인 판매를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전하지만 은 기본적인 5억으로 분양을 했는 아파트에 70%가 되지 않고 나머지 30%에서 다시 오피스텔이 거기에서 10%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10%는 무조건 할인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금액도 작을 뿐더러 우리가 에코트의 70%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10%든 20%든 함께 들어가 있는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아파트는 일군 브랜드가 되었던 특급 브랜드가 되었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미분양 할인 판매다.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해가 좀더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10% 20% 들어가 있는 미분양 할인 판매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분양이 정상적인 분양 금액으로 70%, 정상적인 금액으로 60% 이상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는 아파트들이 안전한 할인 분양을 하는 아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아파트 미분양 할인 판매 달수구의 아파트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분양률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 세대수의 인원을 최고로 맞추려고 해도 오피스텔이 10% 20%의 간섭이 들어간다면 사실 안전하지 못하다. 어떤 분들은 영상을 뭐 들어보고, 아았다말 어렵게 하네. 그냥 뭐 쉽게 쉽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해 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는 구입하지 마세요. 눈티 맞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알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든지 알려고 하다보면 은 항상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현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구입을 해도 눈티를 맞을까 말까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할인 분야 아파트와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사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친분이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이런 투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위치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대수는 많은데 위치로는 뭐 선호도가 크게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아무튼 간에 뭐 역세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 은 무조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소위 말해서 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뭐 죽전역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예, 죽전역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수승구까지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은 죽전역에서부터 해서 뭐이 정도까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는 빠뜨리냐 여기는 빠뜨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아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나쁘지는 않고 요 다시 한번 정한다면 요 정도 그런데 수승구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뭐 대구역, 동대구역, 뭐 서대구역, 뭐 여기 딱 해서 저는 뭐 대단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투기세력들이 더블 역세권 역세권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주제는 재개발 할인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뭐 때문에 진행을 하고 뭐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은꼭 저한테 뭐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데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해볼 내용들은 충분히 체크를 하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투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에는 기존에 중구에뭐 2분야 할인 판매 했는 그 아파트가 저는 월등하게 나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료 요청도 했을 때 충분히 자료 확인까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물론 뭐 중간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게 하는데도 그것조차 확인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수구의 아파트 소위 말해서 세대수가 많던 적든 오피스텔이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가 좀 많이 있었다. 그게 또 함정이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마이너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다. 물론 지금 2군, 3군 브랜드의 아파트들, 중소건설사들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자빠지고 있다는 내용들은 뉴스를 찾아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아파트, 소위 말해서 대기업 아파트들이 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아파트들이 그렇게 쉽게 쓰러지진 않는데 일부 1군 브랜드 아파트들도 지금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는게 맞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을 알아보게 되면 부동산에서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 입장에서는 단체 구매든 공동구매든 일부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말에서 가장 안전한 미분양 할인판매는 기존 분양이 대부분 70-80%까지 되었는 아파트들 그리고 남아있는 정말 잔여 세대가 뭐 10% 정도 남아있는 잔여 세대를 구입하는 아파트들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왜?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건설사가 시행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70% 이상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었는 아파트를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오늘의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자의 중구의 아파트는 더욱더 안전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정도급의 아파트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재개발은 다시 한번 영상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